현재 시각 5시 반입니다. 오늘은 인사동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보성 속초를 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출발하는 곳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안녕! 짠! 오늘 타고 갈 버스입니다. 저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완전 리무진 같은 차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발열 체크를 하고 차 타고 8km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군인분들 계신데 거기서 검사, 뭐 작성한 거 제출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짠! 고성 통일전망타워 도착했습니다. B자 모양의 건물이에요. 동해부부터 철길하고 출범 국도 왼쪽은 사격을 하면 안 된다 이런다. 이거 군사 보안 사항. 오늘 날씨가 진짜 안 좋아서 네. 안 보이는데 지금 딱 경계선 있는 곳이 에요 바다. 날이 안 좋아서 파도가 엄청 높아요. 엘리베이터가 망가져서 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디지털 망원경. 오, 확대, 오, 오, 대박, 북한 술, 북한 술. 전망터가다 잡히죠? <웃음> <웃음> <웃음> 날씨가 너무 네. 안 좋아요. <웃음> 저진는 옛날에 지어요진통일전망대래요 아, 물 받은 거래요각지역너 <웃음> 돌을 가져와서 만든 거래요 매년 1월 1일 일출과 동시에 탈흥식을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멋집니다 경치도 멋지고 날씨도 멋지고 지금은 DMZ 박물관에 왔습니다 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오. 그렇죠 포토존입니다 <웃음> 자, 자, 자, 자. 북한 탈북민들그 음. 네, 네, 네, 네. 네, 아, 아, 목숨 타고 탈북해서 요렇게 나왔던 목숨 다고 있어요. 이런,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게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가져온 거래요. 전 세계에서 DMZ가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서. <웃음> <많이> 들어가서 <들어간다> 보겠습니다. <웃음> 이제 비로 만들었네요 여기는 촬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웃음> 개인들이 기증한 말씀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래요 방금까지 그러 기획전시실이고 저희는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아스코트들 정전 협정서 그대로 가져온 거래요. 진품이래요. 철책선도 진짜 그대로 뛰어온 거래요, 이것도. 서원 양구, 문산, 연천고새 이제 띠완 겁니다 여기에서 렌을 모켓으로 변수 진짜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가 공간 활용이랑 정말 구성이랑 이런 거 너무 잘해놓은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일본 분들을 위해 이 광고 영상을 찍고 있지만 혹시나 한국 분들도 보신다면 여기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고성 DMZ 완전 괜찮아요 진짜 지금은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랑 밖에 조금 구경했는데 날씨 좋으면 여기 쭉 걸으면 엄청 좋다고 하네요. 여기는 기념품 샵입니다. 곤레빈거 먹으러 와서 지금 음식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감자를 많이 먹어버렸어요 배고파서 곤드레 나물밥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그가 차가 계속 달리니까 생각자 누룽지를 만들어 봅시다. 먹고 게 돼. 후.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귀여운 새들이 있습니다. 제들은 한 방향만 보는 거 아세요? <웃음> 너무 귀여워. 여기는 석초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에 왔어요. 석초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지금 아바이 마을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시량민들 분들께서 자리를 잡으신 곳인데, 그래서 북한 음식, 오징어 순대, 아바이 순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었고, 어, 뭐 냉면 같은 것도 그렇고, 북한 음식이 많고, 환경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오늘은 비도 오고, 사람이 좀 적어서 다안 열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있습니다. <웃음> 귀여운 원숭이가 매달려 있네요? 저거는 생선을 말리는 거래요. 집집마다 저렇게 건조대같이 생긴 게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이렇게 갯배를 타고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탑승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이렇게 빌려어 딱 저기 앞까지 가는 거예요. 아, <웃음> 어, 이렇게 오, 힘들어요.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여 <웃음> 찍고 있죠? 아, 배를 움직일 정도로 세다고요. <웃음> 어, 오, 내릴 거예요. <웃음> 오! <웃음> 지금부터 시장 투어를 <웃음> 시작할 겁니다. 닭강정, <목소리> 오징어 순대다, 튀김이랑 <목소리> <시기미랑> 젓갈, 버어물 간이, 간이. 시장은. 배고플때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니깐요 여기 <웃음> 맛있다 일반 전통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엄청 깔끔해요. 위생상태도좋은하같고 그리고 깔끔해서 다, 다 맛있어 보여요. 자 아,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칠성조선소가 엄청 유명하죠 사실? 가서 마지막 목적지 딱 들리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어 진짜 너무 알차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놀러가 보고 싶은데 좀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교통편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어, 저는 정말 정말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일정 중인데, 갈때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정말 저는 아메온나가 맞나 봐요. 제 별명이 아메온나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와요. <웃음> <웃음> 와, 여기 뷰가 진짜 예뻐요. <웃음> 정말. <웃음> 집에 다 가야 될때돼가지고어 비가 끄쳐서 참 아쉽긴 한데 이제 여기는 카페입니다. 저희의 자리는 저깁니다. 고도지 샤도르. 재밌었어요.